안녕하세요. 나랩의 현무쌤입니다. 최근 태평소 관련 영상 만들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어떤 영상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음, 태평소가 리드 악기인 만큼 가장 중요한 그 리드를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태평소, 뭐 향필이 다 리드 악기인 만큼 어 저는 평소에 수업을 할때이 리드가 여러분들의 실력의 한 50%는 좌우한다 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어, 이 태평소 리드는 어, 향필이 리드보다 더잘 찢어지고 이겨먹기도 쉬운 어, 그런 편이어서 음, 이 악기를 잘 불고 싶다면 리드를 잘 만들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일단 관리하려면 먼저 좋은 리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태평소 연주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 리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만들기 준비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만들어진 리드를 먼저 보실 텐데요. 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빨대로 만들어진 리드구요 원래 예전 조상들은 이 갈대로 만들어진 태평소 리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태평소를 한 20년 정도 전쯤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연주를 하는데 그 정도 20년 동안 이 갈대리드로 연주하신 분은 단한 분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수업할 때아 이게 원래 리듬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이거는 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많이 갈고 제 입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혹여나 또 찢어질까 봐 이게 훨씬 잘 찢어진대요 그래서 사용을 거의 안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어 갈때 갈때 태평소 리드인데 이렇게 향피리 리드 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죠 구리선이 얘는 밑에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 느낌은 좀 얘가 커지면 이렇게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렇게 원래 태평소 리드 갈대로 만들어진 리드를 뭐 보여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편하니까 어 관리하기 편하고 만들기도 편하고 하니까 이 빨대 리드로 연주를 대부분 하시겠죠 오늘 만들 태평소 빨대 리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리드 만들기 위한 준비물을 한번 봐볼게요 태평소 있고요 그다음에 가위 자 그리고 빨대가 있는데 이 빨대는 조금씩 어 제조사마다 크기 두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빨대는 자, 이렇게 태평소치구에 꽂았을 때 너무 헐렁헐렁하지 않고 꽉낄수 있는 이런 빨대를 구해서 네, 구해서 오셔야 됩니다 얘는 조금 얇고요 얘는 조금 두꺼운데 얘는 조금 너무 크네요. 그래서 얘보다는 흰색으로 오늘 만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치구 부분이 이 빨대가 들어가는 이 흰색 빨대가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흰색 빨대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포 리드를, 아 니드를 빨대를 문질러야 되겠죠. 어이 두께가 어 사포 두께가 다 다른데 여기에는 숫자가 없어서 한번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포, 그리고 자, 휴지, 물이 있는데요. 자는 처음에 어느 정도 잘라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대략 몇센 m 정도 자르면 됩니다. 말씀드리려고 자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리드를 이제 사포에 갈면 가루가 나오는데 씻어서 버리려고 물이 있고 물 닦으려고 휴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저희 영상 보시면서 같이 리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태평소의 치구 부분이 여기 밑에를 동구라고 하는데요. 얼만큼 들어가 있고 딱 붙어 있고 빠져 있고 에 따라서 리드의 길이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좀 넉넉하게 니들을 2cm 정도 자를 건데요. 그 자르기 전에 먼저 살짝 모양을 잡아줍니다. 빨대는 원래 이렇게 동그랗겠죠. 근데 약간 타원이 되도록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다 그러면 약 2cm 정도를 잘라 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만들 때맨 끝에 있는 부분이 좀 울퉁불퉁해서 먼저 하나 잘라서 버리고 약 1cm 정도를 잘라줍니다. 네. 조금 넉넉하게 자르셔도 되고요 조금씩 자르면서 음정을 볼 거니까. 2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음, 최대한 반듯한 부분을 잡으셔서 양 끝을, 양 끝을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자르는데 한 1mm 정도 자른다 끝에 틈이 보이시죠? 이렇게 양 끝을 자르는데요 저는 이 정도 보통 잘라서 저도 연주하고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아이 리드 만드는 방법은 그제 경험에 의한 음, 조금 편한, 제가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어, 개인마다 조금 다르겠죠 그거 감안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을 약 1cm, 2cm 정도 자르고 취, 어, 우리 입으로 갈그 부분을 양쪽 끝을 1mm 정도씩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사포에 갈 건데요 사포 갈면서 주의하셔야 될게이 둥그런 부분 둥그런 부분인데 이 옆부분이 사포에 갈리면 찢어지겠죠? 이 옆부분은 최대한 갈리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무는 이 부분 입술에 딱 닿는 이 부분이 갈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사포가 있으니까 어 입술 자 입술이 닿는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몇번갈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 가루가 나오겠죠 가루 털어주시고 물에 한번 씻고 사선으로 잘린 그 부분을 입에 물고요 한번 불어봅니다 소리가 안 나면 다시 이렇게 어... 한 번에 많이 갈아가지고 한 방에 빵 소리가 나면 좋겠지만 어... 이 리드가 어느 정도 두께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 소리가 날 때까지 조금씩 소리가 나죠? 몇번더 갈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너무 두껍지 않게 처음에는 좀 얇게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처음에 한번 부를 때 어, 소리가 잘 난다 그걸로 연주를 쭉할수 있으면 좋은데 어, 우리가 이태 평소를 계속 연습을 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이 풀려 가지고 연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얍 내가 힘을 좀 강하게 주면 삑삑 소리가 나겠다 그냥 그 정도 될 정도로 처음에는 얇게 갈아서 연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빨대가 너무 세면 이런 빨대 같은 경우는 너무 세면 많이 방금 했던 걸 여러 번 반복해서 아니면 한번할때열 번, 스무 번 정도 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갈아진 것 같다 싶으면요 탭병소를 가지고 와서 일단 한번 꽂아 보는데요 그냥 한번 소리 한번 내 볼게요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제악기에는 너무 긴것 같아서 조금 밑부분을 자르겠습니다 밑부분을 자르고 한번 불어보고 일단 튜너를 열고요 자 리드가 조금 길어서 잘랐습니다 꺼져서 다시 한번 불어 볼 건데요 황 운지를 배우셨는지 황 음정 아시겠죠? 어, 음정을 어느 정도 아시니까 리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기준음이 되는 황을 이 튜너를 보고 어느정도 맞출 건데요 한번 다시 불어 볼게요, 일단 이 튜너에 제가 불었을 때그 음에 가깝게 나오도록, 나오는지 도록나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튜너 기준으로 1 4분의 1 음정이 낮아서 조금만 더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얘를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지구를 조금 더 넣어 가지고 음정이 높아지도록 만들어도 됩니다. 일단 편하게 리드를 조금 잘랐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근접했고요. 지금 제가 쓰는 리드랑 조금 달라서 여기서 더 자르면 소리 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더 집어 넣으면 음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리드를 알맞게 자르고 사포로 그냥 불었을 때 소리가 날수 있을 정도로 갈아줍니다 갈아주고 소리가 안 나면 더 갈고 입에 물어서 소리가 나면 평소에 꽂아가지고 불어보는 거기까지 해서 튜너의 d s 이나 E-Flat 정도로 황이 여러분 황은지를 잡았을 때 음정이 나오면 리드는 어,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다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반복 반복 반복 하다 보니 방금 이제 쉽게 만들어져 버린 거고요 제가 어느 정도 리드의 얇기 길이 만들었을 때 소리가 나는구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만들어져 버렸고요 여러분들 한 50개 정도 만들어 본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본인에 맞는 리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좋은 태평소 연주를 하실 수 있기를 항상 저희 나랩이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습하시기 편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 달소 이용해서 태평소 연습할 수 있는 영상도 만들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태평소 연주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뵐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